안녕하세요. 음,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어, 저희 상세페이지 가이드북에 있는 예제 중에 저희는 오늘 상세페이지 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공해드렸던 브록시디 안에는 이 챕터1, 섹션4에 있는 상세페이지 틀이라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만드실때에는 너비 860에 높이는 2000 픽셀의 높이를 불러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가이드선 설정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토샵에서 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또는 영어 메뉴에서는 new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새로 만들기 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일단 이름인데요. 이름 부분에다가 저희는 상세 페이지 틀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고요. 너비에다가는 860 옆에 단위는 픽셀입니다. 높이에다가는 2000 또는 3000 정도를 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상세페이지는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높이는 웬만하면 길게 잡아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단위는 픽셀 똑같이 해주시고 해상도는 72를 두는데 72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제작하는 이미지는 다 웹용으로 사용되기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72로 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명함을 제작하시거나 아니시면 출판용 이미지를 제작하실 때에는 해상도를 300으로 주시고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모드는 우리는 화면으로 보는 색상이기 때문에 빛의 색깔을 사용하기 위해서 RGB 색깔을 사용을 해주고요. 옆쪽에 비트는 8비트, 색상 배경 내용에서는 흰색, 화이트 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틀을 자주 쓰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사전 설정 저장이라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지금 이 쓰는 설정을 여기 있는 사전 설정 부분에다 저장을 해뒀습니다. 아마도 영문 메뉴에선 세이브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상세 페이지 라고 적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전 설정에서 지금 만든 이 상세 페이지 틀을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빈 파일 하나 만들어지시게 되는데요. 이 파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부분에 가이드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동 툴을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로 왼쪽에 있는 가이드선에서부터 쭉 끌어와서 가이드선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가이드선은 실제로 화면에서 내 화면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뭐 작업하시다 뭐 숨겨놓고 싶으시면 컨트롤 H라는 버튼으로 숨겨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눈금선이 필요한데 눈금선은 위쪽에 있는 보기 메뉴 뷰 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표시자 밑에 눈금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눈금자라는 것은 위쪽에 있는 눈금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선을 나타낸 다음에 가이드선을 보는 것이 이 표시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눈금자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R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표시자가 나오시게 되면 저랑 똑같은 단위가 안, 아닐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표시자 부분에서는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단위들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픽셀이지만 가운데를 잡기 편한 것은 퍼센트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860이라는 너비를 뒀기 때문에 어, 가우, 가로를 가운데를 보시려면 300% 360, 860, 어, 300, 430이죠. 제가 산소를 잘 못해서. 네, 430인데 430을 너, 너비를 이렇게 가이드 손으로 잡기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너비의 중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나타내 주시게 되면 위쪽에 눈금자가 이렇게 20단위씩 퍼센트로 바뀌게 되죠. 컨트롤 더하기를 누려서 확대를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표시자도 좀더 확대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왼쪽에 있는 눈금 선을 쭉 잡아와서 50% 위치, 딱 정확한 가운데 위치에다 가이드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 선이 나오게 되는데 가이드 선은 눈금 선 있는 부분에서 쭉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동하실 때에는 이동 툴로 왔다 갔다. 지우시고 싶을 때에는 왼쪽으로 밀어내서 화면 밖으로 밀어내주시면 없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이 가이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중심을 나타내서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미지가 길다란 게 있으면 그 이미지를 분할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슬라이스 툴이랑도 자주 이용하시는 툴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 페이지 틀을 대충 만들어 놓으셨다면 지금 이 파일을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어떤 뭐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세요. 상세페이지 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관리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상세페이지 시작할 때 항상 사용하는 기본 디폴트 폴더를 하나를 설정해주시고 그 폴더 안에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자료 같은 걸 많이 모아서 작업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 파, 어, 상세페이지 틀.psd 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시고 형식은 포토샵 파일 그대로 저장해 주신 다음 닫아서 한번 열어볼까요? 새 파일로 여실 때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사전 설정의 상세 페이지를 선택해서 바로 열어줘도 좋지만 가로 가이드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파일, 최근에 만들었던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